행복장님, 역사 시간에 흥선경우 업적을 배우는데 당백전인가 하는 화폐를 새로 만들어서 물가가 상승하는 등 경제가 흐트러졌다는데 그왜 그런 거죠? 5만원 지폐를 처음 만들 때 경제학자들이 많이 반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려주세요 그건 말이죠 경제학적으로 두 가지 개념을 들어 그 현상을 말할 수 있는데요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악화는 양아를 구축한다 라는 그레샴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이퍼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정도가 매우 지나칠 때를 이르는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의 상승을 말하죠. 경제라는 것은 항상 거래에서 화폐와 실물이 오고 갑니다. 물건을 사고 팔때한 사람이 물건을 건네주면 다른 사람은 그에 대해 화폐를 주죠. 실물의 가치가 바로 물가입니다. 그리고 실물과 화폐는 항상 반대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실물은 그대로인데 화폐의 양만 늘어나게 되면 화폐가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또 물가는 상승을 하죠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인데요 이 정도가 지나치게 심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경제 상황이나 실물이 늘어나는 정도에 맞게 화폐를 발행해야 하는데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지나치게 화폐를 빠르게 많이 발행하게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화폐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져 버립니다 사실상 이제는 가치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흥성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해야 하는데 나라 재정이 부족하니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버린 거예요 경제상황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많이요 그렇게 되다보니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에 쌀이나 계란 같은 실물의 양은 별로 변화가 없는데 화폐만 지나치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화폐가치가 쓸모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이퍼인플레이션이 한번 오게 되면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계속해서 상승합 하게 됩니다. 단지한 시간만 해도 물가가 몇 배씩 치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당장 은행으로 찾아가 돈을 찾아 마트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생필품 같은 것을 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급의 가치가 금방 떨어져서 아무것도 살수 없게 돼버리죠 너도 나도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 이제는 마트에 가면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서 있고 마트 문이 열리자마자 너도 나도 질서 없이 마구 들어가서 아무 물건이나 집어넣고 결제를 하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물건을 살수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경제가 파탄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일에 제대로 집중을 못하고 생필품 구입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러한 현상은 조선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전한 독일에게 연합국 측에서 지나치게 폐존보상금을 많이 요구하게 되어 독일이 마르코아를 계속 찍어내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2000년대에는 짐바브웨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그레샴의 법칙 그레샴이라는 사람은 악카는 양아를 구축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구축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어떤 것을 쌓아둔다는 구축의 의미가 아니라 한자어가 다른 구축인데 이것은 밀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악한는 나쁜 돈을 말하고 양하는 좋은 돈을 말합니다 그레시암이 말하는 나쁜 돈이라는 것은 X가 지나치게 큰 화폐 우리나라로 치면 5만원권을 말하는 거고요 좋은 돈이라는 것은 X가 작은 화폐 우리나라로 치면 1 천원권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사람들은 보통 물건을 현금으로 살때 5만원 받는 것을 꺼려합니다 잔돈을 거슬러 줘야 하는 것이 귀찮아서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5만원 받고 잔돈 거슬려주면 다른 사람들도 또 5만원을 낼수 있으니 잔돈을 따로 또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5만원 받는 것을 싫어하죠. 하지만 손님이 잔돈을 내면 좋아합니다. 잔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식이 되다 보면 실제 거래에서는 5만원권보다는 7천원권이 훨씬 더 자주 사용되어 사람들이 이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이 발행한 당백전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 당시 조선의 경제 자체가 당백전 처럼 100점만큼이나 큰 돈을 주고 살만한 물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의 물건들이 다 1전에서 10전 정도였다는 얘기죠 그러니 100전이라는 큰 화폐는 실상에서 거의 쓸 일이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100전을 받는 것을 서로 꺼려하게 돼요 헌데 흥선대원군은 이런 것을 모르고 100전짜리 화폐를 엄청나게 발행한 겁니다 그레샴의 법칙이 나온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16세기 영국에서 나온 것인데 그 당시에는 화폐가 금이나 금화였습니다 그런데 금 자체는 매우 무거우니 일상생활 속에서는 금을 동전 형태를 주조해서 만든 금화를 사용했어요. 실제 가치가 액면 가치보다 커지게 되면. 양화가 되는 거예요 위화는 반대로 금이 넘쳐흐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값이 떨어지는데요 금화는 여전히 액면 가치는 그대로죠 금화 만원짜리라고 해도 이걸 금으로 녹이면 그 가치는 만원보다 적어져요 사람들은 그러면 이 금화 만원짜리를 엄청 쓰려고 하겠죠 그러면 실제 가치는 액면 가치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이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악화는 쓰고 양화는 쓰지 않고 보유하려고 하므로 아카가 양아를 밀어낸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레샴의 법칙을 말합니다. 흥성대원군이 당백전을 발행하지만 사람들이 당백전을 안쓰고 꺼려했다는 것이죠. 오늘은 가격이 높은 지폐가 나오면 왜 물가가 상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